점프가 안돼. 점프가 안돼. 이거 지도에서 이동 안되지? 자연스럽게 지도 눌렀는데 아 맞다. 이거 가드카운터 안되지. 저항하는가? 나한테. 아유 그, 그좀 고민이에요. 이거를 굳이 해야되나? <웃음> 그럼 얘네들 고칠 수 있는데 안고친다면서요, 자식들. 아머드컵 만든다고 신경도 안쓴다고요? 아니, 그냥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요? <웃음> 아, 오늘 358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점프가 안 돼. 저, 점프가 안 돼. 이런. 누가라 이 괴물이야? 시면 추종자 복장으로 게일까지 잡기? 이제 그 시기는 지났잖아요. 안 해요. 하기 싫어. 어떤 게일인지는말안 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런 양아치 짓은 안 하죠. 서버는 아마 앞으로도 안 열릴 겁니다. 나중에도 안 열릴 거고. 미래에서도 안 열릴 겁니다. 영원히. 개나 줘라 타는 게. <끝> 너도 아직도 있구나. 방제에다가 적어 놓을까? 서버 안 열림. 항상 물어보네. 이거 하는 거 보면은 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어 양자파고 점공 한 다음에 약공격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 판승검 상태에서 점공 하고 그 다음에 약공격하면 앞으로 찔러요. 나 이거 몰랐어. 여러분들은 알았나요?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뭐지? 아 진짜. 나 점프 점프 이게 생활화대가 있어가지고 점프를 하게 됩니다. 살짝 턱만 있어도. 아 맞다 이거 지도에서 이동 안되지? 자연스럽게 지도 눌렀는데 편한 곳에 몸에? 편한 게 최고야 솔직히 편한 거 따지고 보면 은인닝이 최고지 만약에 스콜라나 리마스터가 쓰면 은 화딱지가 더 났을걸? 그러지 않았을까? 심지어 지금 리마스터라 이거 스콜라 지금 멀티 안되잖아요 그걸 혼자 감당하라고? 아니 난 감당 못해 그거 세월이 흘러도 이건 잊지 않으셨군요 잊은 게 아닙니다 몸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미 각인된 기억이야 아 이거 가드카운터 안되지. 아 맞다. 이거 가드카운터 안되지. 어이 너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오랜만이지? 너의 운명을 받아들여. 빨리. 너도 알고 있잖아. 너의 미래를. <웃음> 그래. 그렇지. 근데 저를 돈으로 살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살수 있어요.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지. 사실 살수 있어. 와 겁나 느려. <웃음> 퀵스텝이 이렇게 느렸나? 이상하네. 이몇 개야? 오늘. 불사대 채찍으로 조교해주기? 이거는 내가 나서서 한다. 뭔가 손에 감기는 걸이 싸늘하고 감기는 맛 정말 오랜만이군. 저항하는가? 나한테. 요음 특대검으로 잡기? 아... <웃음> 내가 요음 특대검으로 잡았던가? 이미 망해버린 곳. 한때는 모든 전사들이 여기에 모였었는데 그런 때가 있었지. 미션 성공해서 보을받아에게 그냥 내놔. <웃음> <웃음> 미션이고 나발육기 한대나 강도다 강도다 나는 지금까지 죽인 엠마의 할머니의 숫자를 기억하고 있냐고요?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아십니까? 아 그날의 추억이다 개일개일을개일 게일, 게일 복장으로 참교육해주기? 아... 개일 잡을 때? 복장? 아, 잘못 적었다고요? 개일 게일 무기로 개일을 잡는 거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 알아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 오케이. 알았어요. 복장 서비스요? 아, 저고객님 그건... 거, 거... 거기까지는 안 돼요. I'd be right h a 채찍은 강공격이 안 돼서 참 아쉬워 좀더 강하고 매끄럽게 때릴 수 있는데 사냥개 스텝이란 점프가 없으니까 어떠냐고요? 뭐좀 불편하긴 한데 어차피 닥소는 닥소예요 고유의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또피아는 키가 다르다고? 아 자네는 생각을 하는가? 난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걸? 아 몸이 스스로 기억하는걸? 유명이랑 영웅. 아 잠깐 여웅군다도 있었어? 아여웅군다 있었구나 나여웅군다 진짜 까먹고 있었거든 아그 녀석이 있었지 미디를 레이저쇼 패턴 아 이거 좀 어려운데 보통 미디르 열 번을 만나면은 한번 레이저쇼 나올까 말까요 내가 그진 죽여버리거든 이거는 마지막에 장식을 하고 본편을 먼저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무명왕부터 갈게요 무명왕 쪽을 가면은 우리가 의뢰하는 게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웃음> 아니 역배야 정신 들어 잘 먹고 가십시오 진짜? 엘딧링 유입이 원래 변태들이 많을까? 신규 유입이 많을까? 둘 다. 애초에 이, 이런 게임을 하는 놈들은 다 변태야. 변태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변태가 되지. 꽤나 따끔할 거야. 용사냥꾼은 들어보는데 공사냥꾼은 없었네. 왜냐? 이, 죽었거든. 그런 존재? 애초에 있기나 하나? 서버, 이야기, 은근히 그래도 모르신 분들이 있으시네? 서버 터진, 터지... 이제 터진 것까지는, 터진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를 했고, 아직까지도 안 고친 거 보면, 얘네들은 그냥 안 고치려는 생각인 거 같아요. 나도 솔직히 포기했어. 얘네들은 그냥 뭐, 안 고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기다린 보람이 있구먼. 야, 오랜만에 본다, 이거. 무의 치명타 무의 끝났는데 퇴근했는데요 5도에 1회차 더 돌라는 미션 이라고 아아 그런 거야 아 됐어 지쳤어 지금 이제 게일이 마지막인데 위험했다 너 아, 막타 신경쓰느라 어이씨 안되는데? <웃음> 어이 어렵네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